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영상은 더마테스트 엑설런드를 바드 페르바도 바센 샴푸예요. 오, 물 흘러 막. 담는다. 근데 눈에 들어가면 안 따갑어. 안따조거은 이제 정말 뜨거울 가 없어. 한번 보시죠. 오, 눈에 들어가는데 안 따가워. 조금은 이제 따가워. <웃음> 어, 눈에 안 따가워. 어, 그래? <웃음> 봤어 그래도좀더 <웃음> 오프닥을 그래도. 눈닦닥너무닥오피닥 오프닥 오프닥 오프닥 오프닥 오프닥 오오오 어. 내가 그릴 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림을 가리면 어떻게 <어떡해? 목소리가> 그림이랑 찍어달라며 하나, 둘, 가자 아아아아아아 차가아따가안 <목소리가> 생각... 비전하게 잘 색칠하네 그치? 응 동색의 따다따도 어? 완전 잘했다 너 배고. 엄마다 괜히 엄마가 아니야. 응? 이거 완전 작. 근데 검은색으로 해야 돼? 배경을? 엄맞마아에 판타 쩌네. 어? 달팽이인 줄? 네. 이게 무엇인가요? 나무래요, 나무. 근데, 이게 무엇인가요, 동그란 게? 다리래요. 다리? 네. 다리 응. 엄청 많은 나라예요. 김장김치. 내가 안 했어. 너가한 거야? 아이고 내가 한 거구. 음. <웃음> 와 너무하네. 음 음. 뭐를 간지럽겠어? 안돼. 빡빡해야지 빡빡. 좋아. 빡빡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 보여줄게. <웃음> 해보세요. <해분해요>. 어. <웃음> <웃음> 근데 페리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유리해. 넌 머리숱이 너무 많아. 야, 너 머리에도 묻었어. 물감이 머리에도 묻었어. 야. <웃음> 머리 잡아기는거 아니야? <웃음> 서로 <웃음> 서로 깜겨주게 하자. 오케이. 목소리 알 <아니야. 웃음> <웃음> 머리를 어, 얼굴 말리지 말고 머리에 말려 보세요. 가능할 것인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냄새 음. 무슨 냄새나? 엄마 냄새가 뭔 냄새인지. 뭐. 아, 약간 알로에. 아, 알로에. 알로에 같아? 웃으러 왔을 때 없어? 음, 촉촉해. 어. 봐봐. 어, 반짝반짝빛나 빛나지 않은 응. 봐봐, 이렇게 <웃음> 보면. 써본 소감이 어떠세요? 나무 촉촉하고, 응. 할 때, 빛이 나는 것도 신기하고, 오필라 <웃음> 빛이 나 셀리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셀리바도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셀리바도 많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살짝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살짝 눌러주세요 어? 너? 맞아 해리 귀에서 뽑아주는거 한번 봐야줘 뽑아줘 귀밥 좀 뽑아줘 응. <웃음> 엄마 <웃음> 너도 그거잖아, 태리야 누른다, 누른다. I love you, I love you. 채못 고단다. 영채, I love you. <웃음> 마음속으로. <또 들어>. 응. <웃음> <웃음> 어뭐야 <웃음> 마음속. <또.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웃음> 사랑이 눈에 안 보여. <웃음> 어, 엄마 얼굴을 먹었어. <웃음> w h o o